드래곤 킬 하문입니다. 우리 드래곤 킬 하문이가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? 네 기대를 많이 시키고 있는 만큼 정말 멋진 무대가 나올 겁니다. 상부한 거 어떻게 됐어?